자 여러분 1부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으신 분들 없죠? 여기서 또한번더 눌러주시고요 2부 한번 봅시다 2부는 더욱 다양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 설명하지 않은 전성비나 작업성능 싹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2부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짜봤어요 DDR5, i5부터 i7 다 넣었고 DDR4, i5부터 i7 다 넣었습니다 거기에다가 5900X, 5600X, 11900K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게 5800X와 5950X가 없다고 아실 수는 있으나 그두 가지는 사실상 5600X하고 5800X가 성능이 거의 똑같아요. 게이밍 성능은 1% 차이 납니다 옛날 영상 보시면 나와있으니까. 그래서 5600X랑 5800X는 같이 요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900X랑 5500X도 거의 게임 프레임 똑같이 나오거든요. 1%인가 차이 나요. 요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MD의 5000C는 싹다 집어넣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11900K 밑에 있는 11700이나 뭐11600 이런 건왜안 넣었어요? 11900K도 신나게 발리는데 그 밑에도 넣자니 불쌍해서 안 넣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그러니까 <웃음> 인텔 1 2세대 쓰시는 분들은 그 여유가 되시면 12세대 사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밑에 거 없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고, 보면 실망만 더 심하다고 어필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2900K, 12700K, 12600K, 이런 12세대끼리 서로 비교를 해서 평균 프레임을 보면 생각보다 별 차이는 없어요. 어, 롤 배그 같은 저사양 게임 포함하면은 그래도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i9하고 i7이, 야, 10프레임이나 차이 나네? 그리고, i7하고 i5도 꽤나 차이가 심해서, 한 13프레임 차이 나는구나. 아, 차이가 좀 있구나. 라고 볼수 있는데, 이걸 고사양 게임 위주로 보면, 7종 게임 위주로 보면, 배그 롤 빼서, 그러면은, 어, 뭐 4프레임, 3프레임 밖에 차이 안나? 비슷하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굳이 i9까지 안 가도 돼. i5 혹은 i7에서 뭐 쓰셔도 괜찮습니다. 한데, 저사양 게임을 많이 하신다면 i7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5는 분명히 등급 차이가 납니다. 이거 둘 보면 은 23프레임 차이고 이렇게 봐도 13프레임 차이 나니까요. 적은 퍼센트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게임 위주로 하냐에 따라서 CPU를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D4랑 D5랑 비교해 봤을 때는 차이 좀 나요. 이게 어느 CPU로 비교도 해한 10프레임씩 차이 나죠. 맞죠?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단계적으로. 거의 10프레임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본 클럭에서는 D4하고 D5의 성능 차이는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5%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 5에서 6%까지도 될수 있겠습니다. 어, D4일 때는 CPU 간의 성능 차이가 더 좁혀지긴 합니다. 그니까, 러 오버 안에서 쓰실 분들은, 어제는 D5를 구해 쓰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사실 나는 AMD랑 인텔이랑 게임의 성능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AMD CPU들하고 한번 보죠. AMD CPU랑 요 D4가 들어는 인텔 12세대랑 비교하면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어요. 뭐 i5하고 5600 동급이고 그리고 5900X는 i7, i9 사이에 쏙 들어갑니다. 맞죠? 평균 프레임이. 그래서 어?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네 디포램 쓰고 인텔 1 2세대살 바에 그냥 가성비 좋게 5000C 쓰는게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배그나 롤 같은 데서 워낙 AMD가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두개 포함됐을 때 느낌이고 그 두개 빼고 고사양 게임 위주로 봤을 때는 어, 확실하게 5900X보다도 1 2 600K가 좋은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사인 게임 위주라고 최소 프레임이 좀 중요하다 싶으시면 은 인텔 12세대 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는 거죠. D4로 가더라도. 근데 이게 D5가 돼버리면 오, 이 차이 좀 큽니다. 이거는 뭐구종 게임을 보든 7종 게임을 보든 D5가 되면은 확실하게 12세대가 월등히 높은 게임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 많이 날 때는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나고 적게 나도 6% 정도는 차이가 날 정도로요. 근데 이게 또 5,900이나 5,600하고 비교해서 이게 그냥 비빌만 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인텔 10세대, 11세대를 가지고 있다면 못 비벼요. 그냥 못비빕입니다 내가 그래서 반값이라도 나는 1,900k를 안 쓰겠다. 지금 시점에선 이라고 생각해서 떠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디포랑 비교해도 와 이건 뭐 10프레임 이상 차이 나네요. 이거는 뭐저사인 게임 포함하면은 20프레임에서 40프레임까지도 차이 나는데? 이거 D5랑 비교하면요. 야 D5랑 비교하면은 거의 막 15프레임에서 심하게 차이 날 때는 50프레임도 차이 나네요. 맞죠? 그다 보니 11세대는 감이 감히 진짜 감이라말쓸수 있을 정도로 12세대한테 비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쓰고 있다면 10세대, 11세대 유저는 12세대 넘어가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최저 프레임 평균을 보든 펭귄 프레임을 보든 어떤 게임을 보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1부 때 이익을 했던 거예요. 5000 시리즈 쓰고 레모버 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된다. 인텔은 레모버를 하든 안 하든 기존에 10세대, 11세대 구형을 쓰고 계신 분들은 11세대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다 정도로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싱글 멀티 성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12세대가 싱글 성능이 정말 잘 뽑혔어요. 거700 후반에서 800점 가까이 뽑혔습니다. 근데 나 멀티 성능도 쳐지잖아요 이게 i5 멀티 성능이 보시다시피 그 11900K의 멀티 성능보다 높아요. 헐 쉽죠. 진짜 헐 쉽죠. 와 이건 뭐 i9이 i5한테 지네. 단 1세대 차이만 해. 시네 벤치는 이게 특히 렌더링, 인코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벤치 툴인데요. 여기서도 확실하게 i5가 기존 11세대의 i9을 압도해버립니다. 이건 진짜 압도라고 얘기할 정도죠. 퍼센트 차이가 꽤나 커요. 성능 차이가. 5천... 그러니까 6천... 잘찾아봤죠 6천점인데 얘는 6,700점이잖아. 10% 이상 차이나요. 얘네 둘이 가격 차이 얼마인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싱글 성능, 게이밍 성능, 멀티 성능, 뭐그 랜드링크 성능 11세대가 다쳐지는데 어, 온도 맞아도 이거 뭐 73도에서 79도 가까이 나와요 이거 제가 일일이 다 테스트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냥 편집해서 안 보여줬을 뿐이지 자 일단 그래도 짧게 증거는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돌려봤습니다 다 돌려봤어요 점수 전선비도다 확인해보고요 여기가 진짜 전선비 확인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여튼 이런거 일일이 다 확인했는 값이 이건데 하... 좀 그렇죠? 11900K가 너무 이거한테 쳐져요. 단한 한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게임의 성능 차이도 엄청 크게 나고 싱글 멀티, 작업 성능 차이 다꽤큰 폭을 지고 전성비도 압도적으로 i5가 좋고 온도도 훨씬 잘 잡아서 어 12600K는 솔직히 중급 공략 정도면 은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트리니티 정도로도 커버가 돼요 잘 돌아가요 트리니티 위에 있는 뭐 CNPS 17X 이런것면 뭐 온도가 그냥 어느정도 잘 잡혀서 쓰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11900K는 그렇지 않죠 보드값이 아무리 싸도 이거는 커버 쳐줄 수가 없는 차이에요 단 1세대만에 이렇게 차이 날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11세대가 실패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12세대가 진짜 큰 폭으로 성능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 궁금한 건 그럴 거예요. 경쟁사, AMD랑은 어떤데요? AMD는 일단, 5600X는 사실 코어가 6코어다 보니까 그리 멀티 성능이 좋을 순 없어요. 싱글 성능도 얘가 아무리 막나다, 막내다 보니까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얘가 가격이 비싼 건 아니니까 솔직히 이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5800하고 가격이 비슷한 그 12세대 i5하고 비교한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묘하게 12600K가 5800을 앞섭니다 싱글 성능도 조금 이거는 폭 차이 나게 앞서고요 멀티 성능도 멀티 성능은 많지않 나요? 미묘하게 앞서고 게이밍 성능도 5800X보다 12600K가 앞섭니다 온도도 그렇고 전성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그 전성비는 솔직히 12600K가 조금 더 나아요. 그 모든 면에서 12600K가 5800X의 상위 호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또 5900을 가져오면 은 그게 i5한테 발리진 않아요. 5900은 확실히 비교 대상이 어느 정도냐면 i7이랑 비교 됩니다. i7이랑 비교했을 때 멀티 성능은 보시다시피 엎치락띠치락합니다. 시네패치 점수는 살짝 처지고 CPUG 점수는 살짝 높고 싱글 성능은 분명히 12700K가 좋습니다만 이게 막 크게 인형 끼치는데는 별로 없으니까 약간 더 12700K가 빠릿하다 정도로 느끼시면 될 거고 작업 성능으로 봤을 때는 5900X랑 이 12700K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성비도 비했을때 12700K가 살짝 더 좋아서 5900X가 조금 처지는데 심한 차이는 아니고 한 30W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온도 같은 경우도 12700K가 좀더잘 잡아서 이거는 공랭 대장 쓰면 커버가 돼요. 근데 12900K를 보자면 이 5900X도 멀티 성능으로 압도해버립니다. 단위가 달라졌죠. 뭐몇천점대 단위에서 만천점잘 나올 때는 만1 7 0 0점까지 나오더라고요. 시네베치 점수도 만점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랑 비슷할까요? 아, 역시 590은 들고 와야 비벼볼 수 있겠네요. 590 들고 오면은, 시네벤치 점수든, 뭐, CPUG 점수든, 이 590이 약간 더 높게 나오는데요. 싱글 점수는 확실하게 12900K가 좋고요. 전성비를 비교했을 때는, 둘이 비등비등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둘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온도 같은 경우도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90X랑 비교했을 때 590X를 이제 렌더링 인코딩 하시는 분들은 굳이 12900K로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둘이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590X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어느 툴 돌리나 다를까요? 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16코를 제대로 풀로 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12900K가 좀더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뭐 샤나 이코더 이런 거 돌리면 그두 개씩 그러면 은 5,950이 좀더잘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상황에 따라 좀씩 업체 띄치를 할 거긴 한데 5 9 0에 쳐지진 않다는 소리예요 멀티 성능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싱글 성능과 게이밍 성능에서는 12,900K가 앞섰다 전체적 평가로 봤을 때는 12세대는 분명히 잘 나온 제품이에요 잘 나왔어 온도도 생각보다 뭐 걱정이 안 되고요 12,900K만 순행을 가면 되고 나머지는 순행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 오버를 하지 않는다면 전력제한 해제를 하더라도 이정도면 잘 뽑혔죠 게이밍 성능 싱글 성능, 멀티 성능 전성비 모든 면으로 이 똑같은 인터넷 1 1세대랑비교했을땐 압도적인 상승이 있었고 경쟁사랑 비교해도 분명히 어느정도 일정 부분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게 맞아요 전체적인 점수로 봤을 때 그리고 메모리 오버 했을 때, 그러면은, 얼마나 차이 나는가도 꽤 중요할 거예요. FHD 기준으로 제가 서로 메모리 오버를 해봤습니다. 어, D5는 메모리 오버가 800까지 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수율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고, 나중에 뭐 6,400 뭐 이렇게 들어가는 메모리 나오겠죠. 그래서 당장은 좀아쉬우나마 저걸로 한번 보시고요. 어, D4 같은 경우에는 1대1 기어로 넣을 수 있는 거는 4,000 정도가 한 개였습니다. 아펙스 보드에서. 그래서 4,000을 넣었어요. 나머지는 얘네들 스위 스팟이 3 7 3 3이니까 3733으로 램타를 조금 더쪼여서 오버를 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쭉 봤을 때 음... 일단 앞시간에도 봤잖아요. D5, D4가 서로 램오버하면은 사실 성능이 비슷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압니다. 구정 게임 평균 프레임 봤을 때 이게 D4고, 이게 D5인데 12900K는 똑같고 그, i5랑 i7은 오히려 d4 램모브 했는게 좀더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사양 게임, 7종 게임으로 봐도 2d 별 차이는 없어요. 11900K만 d5가 좀더잘 나오고 나머지는 d4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0.7프레임이고 이거는 0.27프레임이니까 사실 이거는 체감이 잘 안되는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을 좀 아끼고 싶으면 d4 메모리 램모버좀잘 되는거 사서 레모버하고 쓰셔도 d5랑 현시점에서는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900이나 5600이 레모버하면 좀 괜찮은 상대로 보여줘요 보시면은 제 이거 별 차이 없다 그랬으니까 얘랑 비교해 줘. d 4랑 비교했을 때. 어? 야, 이거 뭐 준수하네. 5900도 여기 뭐 12세대랑 거의 차이가 없네. 구종 게임 평균 봐도 그렇고. 축제 게임 평균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고사양 게임이나 저사양 게임이나 5900X는 분명히 레모업을 하면은 얘네들하고 별 차이도 없다 그리고 최, 최소 프레임 1% 평균도 꽤 괜찮게 나온다 116으로 얘들 121, 120, 113이니까 야, 5900X, 5950X 쓰시는 분들은 게이밍 용도에서만큼은 굳이 12세대를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그 밑에 5600안 보죠 5600은 최소 프레임이 좀많 쳐지긴 합니다 아, 이게 차이가 좀 나요 뭐 14, 뭐20 정도 차이가 막 나는데 어, 펭귄 프레임도, 한, 10 정도 차이 나고, 그리고, 저사양 게임까지 들어가면은, 많이 차이 날 때는 거의 20프레임 차이. 적게 차이 나도, 어, 아니다. 그래도, i5하고는 비슷하네. i5하고 비슷하면은, 그 정도 줄수하다 뭐, 어쨌든, 5900, 5600은, 아직, 게이밍 용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전혀, 나쁠 게 없다. 정도로 볼수 있겠다. 근데, 11900K는, <웃음> 이거는 뭐, 야, 위에 거 보면 안될것 같아요. 얘는 그냥, 바로 위에 있는 5600X랑 비교해도 내가 확실히 앞선다고 얘기 못할 정도니까 특히 이 11900K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레모볼하고도 저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아쉬운 이야기겠죠. 결국 게이밍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겠습니다. FHD든 QHD든 인텔 CPU 쓰시는 분들은 분명히 뭐오버를 하든 안 하든 10세대, 11세대보다 확실하게 12세대가 게임 프레임이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3089급의 그래픽카드 쓰고 있다. 아니면 그 위상급의 그래픽카드 쓰고 있다. CPU 바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세대, 11세대는 할인을 하더라도 고성능 게이밍 PC를 맞출 때는 적합한 CPU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뭐 i5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뭐 2060이나 3060 이런 거 조합했을 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 진짜 i9, i7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 i9은요. 10세대든 11세대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거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5900, 뭐5800 이런 5000시리즈 쓰고 계신 분들은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없다. 당장 뭐 갈아탈 이유가 없어. 게이밍 차이 별 차이 안 나고. 작업에서도 우리 돈 주고 샀는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뭐 인텔 대비 밀리는 거 없다. 정도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신규 구매할 때는 가성비잘 따져서 AMD 5000시리즈 가느냐 인텔 12세대를 가느냐 계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태 이렇게 결론 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 생각에는 12세대는 어떤 제품인데? 전세대 대비 확실하게 전성비, 온도, 멀티 성능, 게이밍 성능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제품이고, 경쟁 상대인 a MD보다도 조금 더 소폭 높은 포지셔닝으로 올라왔다. 특히 게이밍인 만큼은 어, 다시 일위 자리를 탈환했다 정도로 볼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MD가 이걸 어떻게 맞받아 쳐주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이만큼 인텔이 갑자기 성능이 푸우온 거는 a m d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팬보이, AMD 팬보이로 나눠 서할 필요가 없어요. 소비자는 기업들이 식고 받고 싸우면 거기 떨어지는 떡검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번 AMD는 또 얼마나 좋은 제품으로 나올 것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인텔 리뷰였습니다. 아 제가 1 2세대 인텔 리뷰할 때는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딸랑 이렇게 하고 치웠거든요. 근데 12세대 안 보세요. 12세대 표 이렇게 2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다양한 CPU 집어넣고 비교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진짜 잘 나온 거 맞다니까. 잘 나온 거 맞아요. 여러분. 12세대 신규 구매자는 아 걱정하지 말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AMD 이제 신제품 날려면 내년 초라고 알고 있는데 뭐 아직 한 3개월쯤 남았잖아 그러니까 당장 뭐 11에서 사서 쓰더라도 크게 후회하지 않을까 특히 게이밍에서만큼은 다음번 AMD 신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멀티 성능이 앞으좀좋아질지 모르, 모르겠는데 특히 피코어 E코어 나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윈도우 11 사용했을 때는 생각보다 이게 똑똑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확실하게 피커에 자원을 몰아줘서 게이밍 프레임도 잘 나오고 주요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 느리지 않게 충분히 돌아가는 걸볼수 있으니 약간의 버그는 각오하시고 원래 초기 출시하면 다 그렇습니다 어, 충분히 쓸만한 제품으로 인텔 신제품이 나왔다를 어, 제가 결론 내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점 만점에 8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어, 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3부로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1, 2부랑 동시에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뭐, 뭐, Z690 보드 품질 비교표 아니면 뭐, 어, 느 정도 그 쿨러가 척카방야 혹은 뭐, 오버클럭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차 차근차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 자, 준비 많이 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거죠? 여러분 빠이빠이